내구성과 수명이 훨씬 더 향상되게 되는 거지.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2019년 2월 20일이니까 이제 막 2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가분한 관심과 공헌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28일에 20만 구독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그후 5개월이 지난 현재 40만 구독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또한번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만 이벤트 때 도움을 주셨던 업체에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5개월 전 20만 구독 기념 이벤트 때소개드렸던세라코트 플라스틱 트림 보원 코팅제 업로드 영상으로 당시 지속력에 대한 것은 체크가 되질 못했었습니다. 5개월 전제차에시공던 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번 이벤트 때문에 생각이 나서 시공했던 곳을 살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공을 했었던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효과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세라코트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는데요. 오늘 이벤트를 겸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는 역시 세라코트 코리아의 그래핀 세라믹 암호 코팅제입니다. 열분께 드리게 되었고요. 역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른 뒤 댓글로 연락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당첨자 발표를 3월 28일 일요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소개를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얼마 전부터 그래핀 코팅제가 이미 많이 홍보가 되고 여러 곳에서 출시가 되면서 과열되고 그래핀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초기 유리막 코팅제가 나올 때만 해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과 반응이 있었고 결국은 긴 시간 잘 버티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 인정을 받게 되었지 그래핀은 아직은 상용화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부분 흑연에서 채취한 그래핀 산화물을 대체제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핀 산화물에서도 산소를 제거하고 환원된 r g o 라고 하는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해서 만든 유리막 코팅제가 현재로서는 그래핀 유리막 코팅제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야 일부 업체에서는 미세한 탄소 분말을 섞어서 만든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고 그래 1984년에 세라코트라는 코 코팅제 브랜드를 만든 미국 NIC 인더스트리 사는 화기용 코팅제, 특수 세라믹 코팅제 등 특수 코팅 분야의 성능 및 시장 점유율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더라고 그러니까 광택과 도장 보호 성능, UV 안정성, 발수성 등은 어떤지가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미 NIC의 화학자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세계 최고의 뛰어난 내구성을 만들어낸 거지 대충 이 정도로 그래핀과 업체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바로 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우선 차량의 상태에 따라 폴리싱, 페인트 클렌징, 철분 제거, 탈지 작업을 끝내고 세차를 해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시키고 동봉된 어플리케이터와 스웨드를 이 준비하고 코팅제를 충분히 흔들어서 스웨드에 이 묻혀 적셔주고 도장면을 가로 세로로 교차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도포하고 이때 건조 속도가 빠른 편이라 넓은 부위는 절반씩 나누어서 작업하고 도포 후 1분 이내로 무지갯빛이 사라지기 전에 1차 버핑을 해서 잔사나 울룩이 남지 않도록 하고 2차 버핑을 할 때는 코팅자가 묻지 않은 타월로 무지갯빛이 남은 곳이 없도록 버핑을 해주면 시공이 끝나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시공 후 운전은 1시간 정도 후에 하고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24시간 정도 완전하게 경화를 시켜줘 하는 거야. 만약 한번더 레이어링이 필요하다면 시공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레이어링을 하면 좋고 내구성과 수명이 훨씬 더 향상되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그래틴 코팅제의 양산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회에서 저급한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요.